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경기의 경기방식은 세명이 어, 한팀이 돼서 진 선수는 자기팀으로 들어가고 이긴 선수는 그대로 남아서 상대편의다음 선수와 격돌을 하는 그런 경기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백팀 선수가 두명 아직 남아있고, 백팀 선수는 마지막 오은석 선수 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찬. 연 기가 되겠 습니다. que dizia 예, 저 선수들이 경기장도 낯설고 조명도 너무 밝고 아,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로 좀 어,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멋진 동작이 나올 때는 심천 경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박태영 선수가한 경기를 이기고 어,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자 네. 아, 예. 안동규 승리입니다. 안동규 선수는 아예 백팀 안덕규 선수의 승입니다 백팀 안덕규 선수는 경희대 출신으로 국가대표 상위국까지 진해 어, 기량이 충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추천드리 아예저이회전에이회전에케가크가 케이크로 팀부가 달렸습니다 오늘 어... 맞출 수 없는 이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도 예.. 없었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주 공격이 아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 예.. 아 예..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바는가도팔 쪽에 지금 네 위보! 위보! 아! 아! 아! 아! 팔 쪽에 좀 부상이 심하게 온것 같습니다. 막는 과정에서 임강옥 선수의 팔이 대단한 파워를 지고 있어서 그 팔이 부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우선 선수에게 어, 경기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오우선 선수가 KO패로 어, 경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어,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 오늘의 승리팀이 결정되는 어,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진영해세요 지금 호구가 없이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충격이 좀 강하고요. 이 경기는 40%에서 50%가량이 KO로 끝나는 경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칙입니다. 아! 하이. 하. 하. 치체를 차면 반칙입니다. 경가 종료됐습니다. 1 0천 경기 결과에 대해서 1 0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를 뛴양 선수 모두 경기장에 올라가서 어, 예를 표하고 용인대학교 출신입니다. 용인대학교 출신이고 심의황소 같고 어, 그장래 희망은 어, 역시 달라는 가정을 그 꾸미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합니다. 예, 진행해주세요. 자백처럼나좀 침착해 에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선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 1 라운드 경기가 이렇게 종결 되었습니니다. 네. 백팀 선수, 이원영 선수는 천안이 고향이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 김영인 교수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스승님 앞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이원영 선수의 장르의 희망은 아, 남성 정장 모델입니다. 예. 자, 10층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먹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 주먹 충격이 그대로 가슴에 전달됩니다 제대로 맞으면 <웃음> <웃음> 제대로 맞으면 맞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이 네. 너무 네. 높았군요 네. 네, 멋진 동작이 나온 것 같았는데 어, 1번. 서로 엇갈렸군요. 즉박재혁 선수가 이미 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어, 다소 체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박재혁 선수가 이기면 이승이 어, 되는 거고요. 어, 백 선수 한 명을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예. 역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 선수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팀 모두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두 명의, 세명 세명 중에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고 상티 하는 것은... 아, 예. 이번에 출전할백 선수는 어, 최승훈 선수입니다. 경민대 학교 출신이고요. 어, 체중이 120kg고, 어, 그, 신장은 어, 192입니다. 192로. 예. 장례시방은 어, 소방, 소방관이 뿐입니다. 어,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예. <장례 지방은, 웃음> 최승호 헤비급 챔피언 선수의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아 네,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호정 선수가 지금 다섯의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정타를 맞지 않았고요 예. 아, 신청사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얼굴 공격은 상당히 어려 것으로 예. 음주, 음주. 야, 패스, 패스. 얼굴, 뒤꿈치에 얼굴이 가격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 예. 어. 아무래도 예, 경기 중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신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이 아주 좋았는데요. 예,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빠진 네. 줘 아, 음. 네, 의무 의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천 심청... 아, 이현영 선수에게, 이연영 아, 선수에게 심천 경례의 박수를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ROKN TV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